헤이 hey!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1초의 승부 출발 선택 네. 아, 잘하셨어요, 다들. 에이. 아침부터 이렇게 멀리 들어오셔 가지고 말을 잘 들어 주시는. 아, 아, 네, 네. 아 네, 네. 그래요. MC만 아, 잘 들어야죠. 무순 예, 예. 네. 그 간에 전생 영분 기억? 아, 예, 예. 네. 신나는 틀. 불타는 이마 들어와. 아, 예, 네, 그 MC가 잘렸어요. <웃음> 예. <웃음> <웃음> 네, <웃음> 제가 <웃음> 새로 부위 됐습니다 오, 예. 아 예! 아, 예. 한분더 잘린 분 있던데 카니발의 아, 카니발 아, 원래 카니발로 2주를 뽑으려고 했는데 에이, 그게 안돼가지고구나 암튼 암튼 이렇게 옛날에 있는 컨셉으로 하는 것의 2탄입니다 저희가 출발 세븐틴 아. 출발 세븐 네, 오늘 굉장히 열심히 뛰셔야 되니까 네. 모들를 지금부터 열심히 푸셔야 돼요 네. 어, 네. 모두가 한명 앞으로 가서 몸속 풀어세요 어, 명호, <~18source> 어, 명호 좋은데. 야, 명호야, 나가라, 아, 명호야. 명호야, 나가라. 스트레칭 자. 나가라. five, six, and. <twoellhointerpretils> <Mario> 마, 이게 스트레칭이다, 마. 아, 몸이 싹 풀렸어. 야이 정도 스트레칭 됐나? 됐죠? 했어요야그냥뭐 아픈데 <웃음> 근데 사실 저는 출발 드는팀 하니까 너무 신나는 게 뭐냐면 출발 세븐틴인데요아 출발 세븐틴이라니까 네. 제가 너무 신나는 게 뭐냐면 제 주종목이에요 아, 네. 제가 이제 모모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몰라요 장애물 드시 보이시죠? 지금 세트 네이 네, 세트들을 이제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뭐가 들었어요? 좀 많이 들었는지 그게임의 상품은 없습니다 네, 상품이 있다고 어, 입다, 들었는데요? MVP 소원권인 것 같아요 아 MVP 한 명? 네. 아, MVP 한명 소원권 어떻습니까? 아 MVP... 아 좋아요! 아니면 MVP 소원권 세. 뭐 주는데? 뭐 주는데 선물이 뭐야? 소원권이라고 소원권. 소원권. 아 미안 여기 안 들려가지고 어, 마이크 어. 소원 없는 것 같은데? 마이크도 이게 그냥 이... 느낌이에요 아 <웃음> 느낌상 네. 노래 한거 불러주세요! 이, MC인데 이게 큐카드도 나는 한 네. <웃음> 맞습니다. 이제 네. 저희가 팀을 나누기 위한 팀 나누기 게임을 할 건데요. 네. 뒷발 뽑기? 어, <웃음> 사전 구성하면 잘 보시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어, 제가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웃음> 네, 저 저번 <웃음> 시간에 머리 쓴거 너무 싫어가지고. 아, 100만원 컨텐츠에서. 네. <웃음> 형은 몸이지. 어, 그 컨텐츠가 <웃음> 나다. <이런> 내가 출발이다. <웃음> 좋습니다. 오프닝은 지금 좋고요. 뭐, 그냥 토크라도 하실래요? 아니 승관이 형이 사실 승관이 형 이번에 탈색을한 다음에 외모가 너무 물이 올랐어. 요아 아, 승관이. 저그 같은 경우 는 검은색을 하든 뭐 아니, 보라색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 사이 네. 그 사이에 당신 그 설명 필요 없어요. 그러긴 한데. 네 승관이가 아, 물이 오른 건 오른 거고. 아 역시 이 게임에 대해서 룰이 있나요? 아, 저도 이제 피디님에게 제대로 들어볼 거예요. 네네. 흰 줄에서 흰 줄까지 달리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흰 줄이 저기 따로 있어. 요 나도 잘 모르지 <웃음> 몸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팀 정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오케이. 여러분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아침에 보험 되나요? 사대 보험? 아니 얘네 예능에서 대 보험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웃음> 저희 는한 12분이 깃발을 향해서 뛰시면 됩니다 깃발을 먼저 뽑으시는 분이 네. 생존이고요 깃발을 뽑지 못하신 분은 탈락입니다 어, 그러면 어. 게임을 아예 못하나요? 아니요 게임을 못하는 게 아니라 탈락된 분은 응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길게 끌면 재미없으니까 바로 갈게요 준비 시. 작아 야! 아 야! 야! 야! 야! 야! 네, 네, 네, 네. <웃음> 왜, <웃음> 네. 뭐? 아. 아. 아. 아, 왜, 왜, 왜 왜? 승관이 뭐 인간 떡받아 왜, 왜, 어 아니 내가 보면 내가 빨랐다? 아. 그 순간 이렇게 밀어 었그 아. 아. 정도 알았어요. 검사하면 다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웃음> 저 <웃음> <웃음> <다 웃음> 스타트 아, 빨랐잖요 자, 진정하시고 자, <웃음> <웃음> 자, 자, 다들 흥분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웃음> 자, 많이 우리 밀지 맙시다 승관이처럼 자, 네명 준비 <웃음> 시작 <~전>. 야, <웃음> 와 진짜 문조가 <웃음> <눈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음... 참야민정야 아! 우와 정야 우와 정야우야 도겸아 너 생각보다 빠른데 잠깐만 아, 아 됐어 좋아. 아 밀린 거로 막 아, 하지 마 뭐? 오늘, 오늘 너야 <웃음> 오늘 왜 나야 자 오늘 이 촬영은 우리 세븐틴 간의 화합을 이제 도모하고 화, 화를 네. 위해서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화합이요 화합이요? 네 근데 네, 네. 화를 도모하면안 됩니다 네. 네. 네. 자 이제 결승전 갑니다 결승전 <웃음> 왜, 보여줘 <웃음> 야나 야, 여기까지 올줄상상도 못했어 네자 많이 힘드시죠? 아네 너무 힘들어요 네 힘든 만큼 바로 갈게요 자두명 고릅니다 여기서 준비 와지혜야 이덕현 아, 야! 야 야, 시와지혜야 아, 아, 야. 아, 야. 아, <웃음> 이덕현 아, 야! 어, <웃음> 아, 뭐할 거야 이게! 봐봐 저렇게 된다니까 아 이건 아니잖아 아니, 아니 심판디이 이건 아니잖아 아니, 아니, 그냥, 아니, 이렇게 형, 다, 다 떨어졌어 지금 어차피 어, 우리 못뭐 잡을 거 같아. 같아서 다 넣을 거 같았어 조슈아 씨 야, 거기 서 주시고요 그리고 명훈 씨 거기 서 주세요 에이 자, 두 분이 우승자입니다 에이 바디 알러브 헤이 디이두 분에게는 <웃음> 팀원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웃음> 조장, <웃음> 어, 어, 어 조장 어 디장 어 조장 디장 아 안, 안 내면 신고가이바위보가이바이보 오케이 헤이버디 <목소리> <이> 형 가자 <목소리> 윤 아, 오케이, 에스쿱 스타 에스쿱 스타 아 승부욕이 승부욕이 좋은 사람을 골랐어요 이마정두 명이 네. 이 운동 측에서 이제 줄을 그러니까, 잡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아 진짜 나안 네. 뽑으면 진짜 두대대 네, 네. 승부욕 나 진짜 이번에 불타올라 진짜로? 나, 나 불타올라 불타 민규 가자 아. 아. 계속 타올라 먼저 갈게 아직 아직 타오르고 계시면 될것 것 같아요 네. <웃음> <이런> 어. <웃음> 어. 자, 조슈아 <웃음> 원우! 네, 원호 <원우> 갑니다 <웃음> 원호 <원우> 갑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너 내가 찍어 놔봐 나는 그냥 알 거라고 봐나 진짜 때됐어 알잖아 나그 느낌 알잖아 패션 좋을 때 알잖아 나 진짜 열심히 하잖아 할수 있겠어? 야 승려. 솔직히 승관이 같은 애들 내가 야뭔 소리야 권순형 <웃음> 그냥... 태권도 어, 고맙다 배울 줄 몰랐는데 아, 도겸이 좋아요 난 어필 안 할게 어. 알 거니까 어, <웃음> 나 알겠어 <웃음> 나 알잖아 저렇게 <웃음> <나 알잖아. 웃음> 어. 끝까지 뽑지 말아봐 너무 재밌겠다 아니 나 텐션 좋을 때 알잖아 다들 아, 그, 알잖아 알지, 알지, 알지. 나 알지. 이+ 돌라이그 알잖아, 그 알잖아. 승부욕이라도 있는 애들 을 듣고 와야지 빨리빨리 빨리 뽑아주세요 빨리. 빨리 내가 승부욕이 없지 않아 너어어어어 어. 어. 그 알잖아. 어어 내가,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야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잖아어어라어잖아어 어어어어 어어어 야, 죽었어 야, 왜 죽여? 야 내가 어? 스카라 야 내가 너 책임지고 이겨 마지막에 뽑아 놓고서 싫어 나도 마지막 아닌데 야 뽑지 마 아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순간에 나랑 아, 붙여줘 오케이 저희 저희 여기까지 뽑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뽑아야 됩니다 저희 여기서 한번 볼게요 저희 저희 여기까지 뽑겠습니다 네자 나머지 멤버 뭉중이대 건옷 가자. <웃음> 어, 멀리! 어, 마지막으로, <웃음> 제가 갈 팀을 골라야 돼. 다 어, MC, 너가 보기엔 어떤 팀이 세이브 오일링? 라인업 한번 보겠습니다. 호, 오, 주, 위 뭐, 과형 누가, 누가, 누가 이해 안 해줘, 과 형, 가는 거잖아. <웃음> 보여줄게. 어제 가시는 거. 지우다! 지우다! <웃음> 지다지다가잘까아 <웃음> 아, 저를 지우다. 이렇게, <웃음> 아 아니, 저를 이렇 <웃음> <웃음> 세븐틴 <웃음> <웃음> 우리 세븐틴 아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줘서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좋아해 <웃음> 하나 둘셋 좋아 <웃음> <웃음> 오늘 MC를 주신 고잉 팀께 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빨리 몰라주세요 네 팀을 고르겠습니다 하나 둘셋 해주세요 <웃음> 여러분이 하나 둘셋와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Okay, 좋았어! <웃음> 자! 야 부러진 거야 <웃음> 부러진 이미 거야. 끝났어. 깊을 코 이기자. 자 팀명을 정하겠습니다. 팀명 정해주세요. 자, 우리는 팀명 정합니다. 팀명 팀명은 뭐로? 우리 우리 지훈아, 우리 지훈아. 아니 발로 차 싹. 괜히 뽑았나? 아니 발전이 없는 너희들은 평생 제자리 걸음. 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먼저 팀 이름, 팀명, 팀명 말했으면서요. 먼저 하세요. 아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아 먼저 하세요. 그러면은 팀장끼리 갈발 봅시다. 안 내면 진 거. 갈발. 발전이 없는 너희 평생 제자리 걸음. 먼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칸이 발전이 없는 너는 평생, 평생 제장인 걸음 안 들려, 안 들려 뭐야 뭐라고? 얼마나 안 들려 얼마나 기안 들리면 급하세요 급하세요 한삼한 삼. 너 곰돌이, 완전 너 왜, 귀엽분도 어떻게 들리냐 얼마나 더 크게 얘기해 야, 다 좋은데 근데 싸우지 마라 저희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5, 6, 3 슈퍼! 근 이런 건 어? 상관없어요 야 어? 평생 <웃음> 아뭐감정 상했어요 아직 감정 상했어 상했어 상했어 평생 얼만 어? 가라 어? 어? 이거 공사면 안 써요 뭐 살마라 아, 이걸로 이걸로 아, 이걸로 아, 아, 아, 아, 아, 수치에 아, 초워 달야지그 아, 아, 아, 아, 다음에 진 언제 세븐티모델 발리 보야 너는 얘네 팀명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안 돌리는데 이걸로 하면 안 돼? 오늘 이렇게 두 팀으로 경기를 진행할 거고요 팀복으로 환복을 하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오케이 환복 아 진짜 옷이 있어요? 점프 한번 할까요? 점하자. 점프요. 어, 점프요. <웃음> 옛날 느낌이니까 점프 한번 할게요. 출발. 세븐 지나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출발. 세븐틴. 아 옷이 바뀌었네요 다들. 아 옷이 바뀌었어요. 아, 그러니까 옷이 언제 이렇게 변했는지. 네 아까 갈아입고 <웃음> 왔어요. 네. 같은 어, 팀이 야, 나왔다 같은 팀이야 팀이야 팀이야, 어, 팀이야, 팀이야, 팀이야, 팀이야 팀이야 팀이야. 오늘 오늘, 팀이야. 오늘 팀이잖아. 순아 씨는. 핑크색 신발 뭐 이렇게 딱잘 맞춰 입고 메이비 네, 모자 호시 형이 상대팀에서 모자를 쓰고 왔더라고요 뭐 결의를 아. 다지시는 건지 뭐 그냥 다지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 똑같은 예. 각오로 네. 같은 모자를 써도 다른 스웩이죠 아 예. 스웩! 스웩. 예. 스웩. 오, 첫 번째 오, 게임은 나. 개인전입니다 와우 각 게임. 팀에서 두 명씩 골라서 한 명만 여기를 뛸 겁니다 그래서 아. 기록으로 경쟁합니다 오케이, 아, 어떻게 할까? 뭐야 뭐야 네. 뭐야 뭐야 뭐야? 두 번째 두 명에서 저 팀이랑 여 팀이랑 한 명씩 뛰는 아, 게 있는데 그때, 거, 그때 하고, 호시가 나가야 어, 되고 그럼 지금 둘이 나갈래? 슈아, 난 어쨌든 방해하면서 해야 돼. 주장인데? 자 작전은 끝나신 것 야, 같습니다. 카니 발전이 없는 너는 평생 제자리 걸음 팀 네? 출전자 두명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에스쿱스와 원. 어, 빠른 사람들이 나오네요. 자 지훈아 팀의 출전자. 제이컵, 어. 제이컵. 아, 좋습니다. 이렇게 네 명이 기록으로 승부를, 승부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멤버들은 보여줘, 저기 보여줘. 2층에 올라가서 관람을 해주시면 오. 됩니다. 관람맨. 2층에서 관람맨. 한 분씩 이 각오 한마디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정석적입니다. 운명 맡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냄새를 맡는다고. 네, 1등, 1등보다 10초 빠르게. 남들과 경쟁하려고 하지 않고 어, 저와의 대결로 생각을 하고 네, 열심히 뛰 들어가겠습니다 멋있다 파인 마이셀스 파인 마이셀프요? 아 파이트 마이셀프? 원우쿱스 원우쿱스 이제 구호는 아까와 같이 준비 시작입니다 네? 응원하시는 분들 있다. 준비되셨나요? 네아 네. 네. 파이팅 넘치고 좋아요 마지막에 버튼 같은 게 있어요? 마지막에 깃발이 네. 있습니다 깃발을 빼면 기록이 남는 거예요 다 뛰었는데 깃발 안 뽑고 막 좋아하신다 막 와! 이러면 망한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깃발을 뽑으셔야 기록으로 측정이 됩니다 네우재 <웃음> MC 너무 잘 본다 네. 준비 시- 다치지 아, 마! 다지 아, 마! 어, 그렇게 고호에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준비 시- 작! 우와! 아, 달립니어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우와 진짜 빨라, 와 아이씨 와우 와우 하오 빨라요 빨라요 오. 와 뭐야 게 뭐야 오 빨라요 빨라요 이야 아 빨라요 야 걸렸다 아, 걸렸다 걸렸다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어능그렁이처럼능그렁이와 진짜 빠르다 오. 와, 와 엄청 빨라 한을 넘어서 빨리 빨리 빨와좋아 원우 요 빨라요,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웃음> <웃음> 저이다왜부러뜨리는거 아니야? 위대에서 가야 되잖아. 어, <웃음> <오, 오>, 지금 <웃음> 아, 약간 막혔어 <웃음> 아, 여기서. 아 <웃음> 파이팅, 파이팅. <웃음> 아, 그래도 <웃음> 탈출합니다. 잘하고, 잘하고 와, 진짜, 진짜 빨라. 어 빨라요, 빨라요. 근데 진짜 빠르다. 아, 지금 처음. 오늘 루틴텐네 나이스, 나이스. 벗겨진 안경을 붙잡고. 아, 척척을 오 아, 잘해, 잘해. 진짜 잘해. 잘해. 진짜 잘한다 원우의 <웃음> 기록 46.02 야이스 아 빠르게 첫시작부터 아주 좋은 스타트 보여주셨는데 아 소감이 어떠세요? 아 이거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아네 좋습니다 좋은 소감 네, 이제 위로 가서 쉬시면 됩니다 좋은 소감 감사합니다 야 근데 진짜 원우 빨랐다 첫 번째 주자여서 좀 불리할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빠른 기록 네, 원우 씨 고생하셨고요 자 2번 야, 뒤8 부담이 있겠어요안녕하세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가겠습니다. 명호 씨준비됐나요 오케이, Sheesh Sheesh 준비 시작 가자 와, 좋아 오, 오, 와. 와, 와, 와, 세요안녕 와, 세요안녕 빨라, 요안녕하요가벼워요가벼워요좋아요 빨라 빨라 오, 나... 야 날라다녀 진 날라다녀 와아 이게 뭐야 와 빠르다 잘한다 오날아다닙니다 아. 신발 벗겨졌어요 신발이 오와 좋다 좋다 아, 그럼 서 내려가고 기록 지금 좋습니다 신발 두개다 벗었어요 신발 날라갔어날리는퍼포면서 봤어요 지금? 신발 두개다 벗었어요 <웃음> 오 능불왕이잖아 오, 와 뭐야 얘오 이기겠다 이기겠다 이기겠다 아 너무 잘 오, 좋아요 자, 2편 2시면 명호야, 좀만 더 힘내! 와, 진짜 빠르다 좀만 더 힘내, 좀만! 으아, 와킥빠르 오, 우후! 네. 네, 나이스! 우 네. 대박. 대박 와, 와 이거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아 어, 힘드신가요? 네네 <웃음> 네. 힘들어 보입니다, 얼른 쉬세요 신발 <웃음> 신발 찾아가세요, 네 신발 찾아가세요 일이 바뀌나요? 제몇 초인지가 중요해 42초? 41초? 와와 진짜 빨랐다 와야 신발까지 벗어던지는 톤. 온야 기록이 36.05 아니 원우 선수의 기록도 굉장히 빨랐는데 그러니까 되게 빨랐는데 홍도면은 거의 우승 후보입니다 네 다음 타자 에스쿱스 에스쿱스 사랑해 김막마 전부 다 비켜 에스플로도날못 시켜 쇳불 달려 해 에스쿱스 자 에스쿱스 선수 승부욕 하나는 세븐틴에서 최고죠 전 주자가 데스트 기록을 뽑아냈기 때문에 부담이 많을 텐데 굉장히 긴장한 여력이 보입니다 에스쿱스 MVP <웃음> 에스쿱스, MVP! 에스쿱스 <웃음> MVP 너도 나도 MVP 걸릴까 봐다 응원하는 <웃음> 보기 좋은 모습 에스쿱스 <웃음> 다 <웃음> 부시면서 가라 에스쿱스 준비 파이팅 시작 나이스! 아, 이거, 이거, 이거 야, 개그 하지 마! 와, 에스쿱스 꼴등이다! 와, 왜 이렇게 높아, 여기? 아! 에스쿱스 무겁습니다! 와 벌써 지습니다 아유, 망했어! 아유, 우리 형님 늙었다 야, 짱먹 초방 구관만 지났는데 벌써 숨을 헐적거립니다 야 진탁해 아다치면안 돼요 에 네, 좋아요 어, 후반 스포트 잘한다 잘한다 할 힘도 없지 지금 아지아 아, 여기서 아 산을 아 마운틴을 못 넘깁니다 와처음끝꿈줄 알았어 꼬마야 아, 꼬마야 아, 꼬마야 꼬마야 이리 온아 동물 구간 지나서 와 <웃음> 야, 못하겠어, 고마워. <웃음> 야, 빨리 튀어 아, 형, 형, 가야돼. 고마 잘한다, 고마야, 잘한다, 기어, 잘한다. 형, 진짜 힘들어. 아, 이미, 이미 포기했죠? 아. 아,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웃음> 고마 괜찮아? 야 정하라, 우리 못해 이거. 아 기록이 잡아. 아 늦춰집니다. 아, 아, 아, 아 갑니다. 깃발을 꽂았습니다. 아, 네. 아 아이고 우리 꼬마 잘했다. 두고 했어그렇고있으면은네명뛸때 해가지고 방해를 시키지. 아 네. 아, 일어나세요. 이터에 하셔야 돼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얼만큼 힘든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 오이트 두 시간 하겠습니다. 어. 차라리 무산소를 2시간 하겠다 쿱스 형 원래 잘하는 이미지인데 네, 종목이 다르지 에스쿱스 1분 11초 고생했어 고생했어 내가 에스쿱스만 익힐게 아 오늘 김 터미네이터 아, 그래. 아, 오늘 김터미네이터입니다김 네, 아, 터미네이터 아 자세 좋아요 아 좋아요 김미네이터 <웃음> 민규 진짜 못할거 같은데 아 지금 에스쿠트 선수가 1분을 넘기긴 했지만 그래도 느린 기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민규 선수가 긴장을 하시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김민규 파이팅! <웃음> <오케이! 웃음> 자 김민규 준비 시작! 오 출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와, 다리 길어 오, 야, 생각보다 빨라 아, 느리다, 느리다, 빨리, 더 빨리 괜찮아, 쿱 수영보다 빠른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오, 나쁘지 않아 오, 오, 좋아 <웃음> 나쁘지 않아요 <웃음> <웃음> 어, 어이구 야, 야또 무너뜨렸어, 쟤또 고장됐어 어이구, 어, 그냥 엄청 박치기 어, 길계를어요 저걸 한 번에, <웃음> 가고 아, 한 번에 가고 싶었어 아지야, 아지야 네, 아, 네 아, 과연 아, 이미 지친 모습? 아, 김민규 그렇게 등 운동을 열심히 했었어야 돼요 아, 넘어가고 야, 이게 은면이 너무 잘해 아, 야, 민규야, 괜찮다 <웃음> 민규야, 잘 참아, 좋다 아, 빨라, 빨라, 빨라 야, 1분 도안 넘겠다, 1분 안 넘겠어 아싸, 원우 형이 민규 형 이긴다 야, 야,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아, 네. 저 구간에서 에스쿱 선수가 포기했던 구간. 되게 간... 힘든가 보다. 진짜.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포기 여기서 <웃음> 끝까지. 아, 이 아이고, 여기서 <웃음> 끝까지. 아, <웃음> 이 네, 철포덕, 네, 깃발을 뽑았습니다. 아, 네. 화이 <웃음> 잘했네 그래도 한 50초 1분대 나오겠다 아 어,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출발 전에 김 터미네이터라고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아. 고생하셨어요 야우지 MC 잘 본다 되게 짧고 간결하네요 아 좋아요 자 기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와. 네첫 번째 1라운드 개인전 4위는 카니발전 에스쿱스 1분 11초 3위는 지훈아 팀의 민규 54초 2위는 카니발전 원우 46초 1위는 지훈아 팀디에잇의 36초 예스 진짜 빠른 거야 <웃음> 와 지훈아 팀이 4점 카니발전 팀이 2점 가져가게 됩니다 좋다 앞선다 처음부터 우와 우와 시작이 좋다 아. 앞선다 고맙다 아. 굽수야 첫 단추를 잘 끼면 끝이 좋다 아. 자 이제 바로 진행 매끄럽게 바로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각 팀에서 한 명씩 이제 함께 뛰실 분을 정해주시면 돼요 자작전에 해주시고 다음에 누가 뛸 건지 한번 정해주세요 네, 저희 팀은 호시가뛸 거고요 이쪽 팀은 승관이가 뛸 거예요 아, 호시 대 승관 좋습니다. 이거 안쪽 호스를 할지 바깥쪽 호스라지 정하면 안 되는데. 아, 그런 건뭐갈봐 보시면 됩니다. 안내미신 거가 왜 부. 제가 안통하겠습니다 아, 네. 절대 양보를 안 하네, 둘 다. 순간 레슬링 한번 하고. 예. <웃음> 네. <웃음> 자, 가고 한 마디. 결승점까지 제대로 가고 말하겠습니다. 아주 어. 제대로 가고 하겠다 네, 저기선에서 숨 헐떡여서 말못 하시는 순간 씨가 벌써 보입니다. 자, 가고 한 마디. 어, 지능 잘한다 드립 같지도 않 드립! 취급하지도 않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냥 이겨버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묵살화를 내버리겠습니다 아. 아, 흥미진진한 두 명의 경기 자, 두분 준비하시고 네,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너무 사이좋게 뜰 거라서 네 아까 화해를 이미 했잖아요 아, 그래서 호시 형이랑 승관이 형은 뭔가 라이벌 구도로 한다면 저희는 조금 서로 가면... 위해주고 위에 저기 위에서 잡아주고 그렇죠 잡아주고 어. 밀어주고, 밀어주고. 더, 어, 더 가자. 빨리 가자 더 빨리 가자 밀어주고 가는 느낌을 좀 하려고 합니다 경기는 페어플레이가 생명이니까 그렇죠 <웃음> 그렇죠 다치시면 안 됩니다 둘이서 하신다고 <웃음> 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이 경기 굉장히 재밌는 경기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메인 이벤트 자 자존심이 걸린 경기 자 가겠습니다 준비 시자 제가 이 세트를 준비하느라 고잉 팀에서 따로 상품을 준비한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존중해요. 그 아까 멤버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소원권 얘기하셨는데 PD님께서 네. 할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뭐가 있어요? 와 진짜 안 들려. 하나도 <웃음> 안 들려. 네, 여기 가 <웃음> 공간이 넓기 해. 때문에 조금은 크게. MVP 안면한테 소원권 하나. <웃음> 아 진짜 안 들려. 기록한다. <웃음> 자 MVP 한테 소원권을 두개 드릴 거예요. MVP 한테 소원권을 두개줄 건데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줄게요. 아 좋습니다. 뭐 고백 타임인가요? 내가 가지면 안 돼? 본인이 두개는 가질 수, 가질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한아. 아내 네, 벌써부터 뜨거운 신경 전이아 벌써부터 뭐 그런 어필을 하고 있어. 형 우리 팀이잖아. 아, 형 우리 팀이잖아. 뭔 네, 말을 네, 네. 다른 얘기야. 버스 안에서 going, 이불 속에